핵무기 24기를 실은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드나드는 상황을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악몽 중의 악몽일 것입니다. 이 상황을 대한민국의 다음 22대 선거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과 북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관계 는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질주를 저지하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에 주최했을 가능성을 의심받았던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째, 무려 139건이라는 대한민국 선거사상 초유의 선거불복소송이 제기되었던 21대 4.15 총선의 피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는 사실. 둘째, 서울 인천 경기의 민주당 후보와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통합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모두 63대 36으로 획일적인 개표 결과가 나왔던 사실. 당시 통계물리학 박사인 박영아 교수는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1000개 모두 앞면의 동전 면이 나오는 것에 비견될 만큼이나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셋째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 문제가 제기되었던 었 사실 부유군의 선관위에서 분류기를 작동시켰더니 예컨대 처음에는 700대 300으로 나왔던 분류 결과가 이것을 다시 돌렸더니 500대 500으로 나오고 또 다시 돌렸더니 300대 700으로 나오는 식으로 오류투성이였다는 내용을 월간조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넷째 중국의 개입설이 제기되었고 특수봉인지가 훼손된 건이 여러 발견되었고 삼립 빵박스에 표를 담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었다는 사실. 선관위가 투표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심각한 부실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국민 3명 중 1명꼴로 4.15 총선은 부정한 선거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 파이낸스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오피언 코리아에 의뢰해서 2021년 10월 6일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2.3%가 사1 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73.3%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다수의 국민들이 선관위를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첫째,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 둘째, 차기 22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불신을 오히려 증폭시킬 만한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 사실은 또다시 지난 4 1로와 같이 선관위에 대한 의심을 반복되게 할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돼서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는 이 문제를 오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도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알찬 내용, 불의한 자들이 싫어하는 방송으로 늘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2년간 중앙선거괄위원회를 7차례나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국정원은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서 중앙선거관리원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해 서 경고했던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메일 해킹 두건 악성코드 감염 한건 이메일 유포 다섯 건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은 중앙선관위의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사이버 위협정보 해킹메일 유입을 통보한다면서 선관위 ip에서 해킹메일을 열람 해킹경유지로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메일을 열람한 계정주소 pip 경유지 ip까지 그리고 해킹된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해킹 발생 3시간 만에 선관위에 경고메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시도의 주체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라자루스로 추정됐습니다. 셋째 중앙선관위원은 국정원의 경고를 일체 대응하지 않았고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의 해킹경고 이메일에 해킹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정황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변명했습니다. 보안업무관리규정에 의해서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하는 것인데 성관이가 이것을 딱 거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앙선관이 이자들의 보안점검 거부는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일부러 해킹을 당하고 싶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들의 보안 컨설팅을 거부하는 행동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북한 해킹 공격의 목적은 첫째 선거인 명부의 획득, 둘째 투표 및 개표 조작, 셋째 선거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하고 선관위 입회하의 보안점검까지 거부해버렸다 심지어는 보안전문업체 컨설팅까지 도 거부했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선관위의 이런 태도가 납득이 되십니까 선관위의 이런 태도가 언론에 조명되자 민주당이 보인 반응이 뜻밖의 대단히 수상합니다.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아직 민주당이 심어놓은 위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이 선관위를 적극 옹호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만하지만 문제는 그 반응이 좀 너무 오보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민주당의 선관위를 옹호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국정원이 북풍머리를 하면서 독립국가기관인 선관위에 개입하려고 한다. 둘째, 총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과 행안부가 선관위의 정보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둑질을 해본 사람이 그런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 해킹 부대의 실력은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인데 이들이 선관위를 털려고 했다면 첫째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둘째 실제로 털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죄가 있는 자들이 원래 더 큰소리치고 더 심하게 아니라고 방어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법인데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수많은 의원들을 동원해 가면서 집단적으로 나서서 난리를 치는 모습이 좀 수상적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해킹 시도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럴싸한 이유와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 등이 북한의 해킹에 대한 객관적 팩트 앞에서 보안점검을 거부할 사유로서 타당하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게다가 민주당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선관이 방어를 하는 모습 은 뭔가 대단히 수상한 점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조금 비약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민노총에 스며있던 간첩들에게 선거 슬로건 문구에 대한 세세한 지령까지 하달했을 정도라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지켜본 민주당 사람들이 어디 도덕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자들이냐는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만 보더라도 국민에게 자신의 60억대 암호화폐 재산을 숨긴 채 지지자들에게 후원금 구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을 선거에 이기게만 해 준다면 악마하고도 타협할 자들입니다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중국 왕위를 만나서 안보를 팔아먹는 거래까지 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겠냐는 그 의심을 거두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재임중했던 친북활동을 보면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면서 정말 좌절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내년에 있을 22대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내왔고 주사파 간첩들에게 국민의힘 내부를 이간질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최근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 북한이 지지하는 정당이 그게 국민의 힘이겠습니까 어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좋아하는 남노당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선관위를 해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보안점검을 거부했고 선관위가 궁지에 몰린 듯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발작을 일으키듯이 선관위 옹호에 나섰습니다. 보안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선관위를 옹호했죠 그런데 북한 해킹 조직을 이끄는 정철천국이 국민의힘을 타도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일당이 되도록 선거전력까지 지령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선관위와 민주당과 북한은 같은 편으로 보이십니까 다른 편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힘 같은 소수 여당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도 만약 이 구도를 깨지 못한다면 임기를 3년씩이나 남긴 상태에서 렘드기오는 악몽가도 같은 사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간 핵협의그룹 ncg를 창설하기로 하면서 핵기획과 운영및 실행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하는 보다 차원 높은 통로를 마련한 점 그리고 이 ncg가 가동됨으로써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이 거의 상시 배치 수준으로까지 한반도 전개가 되면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으로 한일간의 미래를 향한 협력의 발판이 마련되면서 중국이 우려해왔던 한미 일의 군사협력의 기반이 하나 둘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문재인에게 받아낸 산불정책은 윤 대통령에 의해서 완전히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정기적으로 전개될 핵잠수함이 실려있는 24기의 핵미사일 이 핵미사일 한기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500배에 이르는 성능을 갖고 있어서 이 핵잠수함 단한 대가 유사시 중국 전역을 초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데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시키겠다고 공언해온 시진핑의 코앞에 핵무기 24기를 치른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이 드나드는 상황을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이는 악몽 중의 악몽일 것입니다. 이 상황을 대한민국의 다음 22대 선거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과 북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관계는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질주를 저지하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선관위 해킹 사건이 부각된 이유 그것이 윤 대통령의 계획의 일부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 아닐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과 더불어민주당, 이들이 모종의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윤대통령의 구상, 이들이 총선에 개입해서 표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구상, 공정한 선거를 확보해서 민주주의의 꽃을 지키겠다는 구상, 이것이 윤대통령의 중요한 다음 목표일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